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수에 원래 8월이면 문어 사이즈는 좀 차치하더라도 마리수로서 개인 기록을 세우는 그런 시기인데 조거가안 좋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들려가지고 오늘 출조점 바다동네 사람들 여기 사장님한테 문의해서 시간을 맞춰서 출조를 하게 됐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신월동이라는 데인데 여수 신월동 앞에 이름 모를 작은 산책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오늘 물 때는 선물이고, 만조가 5시 16분, 그리고 현재 시각이 5시 10분, 만조에서 출발을 하는데, 대략 한 40분 정도 좀 나간다고 하십니다. 어 지금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중인데, 23일부터 태풍 영향권에 든다고 했으니까, 오늘 바다상은 일단은 바람도 없습니다. 바람도 없고, 내만인데 장판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쯤이면 이미 수마가 할키고 지나갔을지 개인적으로는 참 우리나라에 피해 주지 말고 더위만 폭염만불러가게 하고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하루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터에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스펙 6 3 피트 약 2m짜리 그치만 로어대 그리고 제가 항상 사용하는 5.8대 1기업이예마하만 가디프 채비는 어제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기둥줄을 12호로 만들었습니다. 맨 위에 고리 부분에서 반짝이 닿는 데까지 20cm. 거기에 파이프 드레를 사용해서 고리를 하나 만들었고 밑으로 15cm에 애기 3개 달수 있는 핀 도레 5호 그리고 그 3cm 아래 추를 달수 있는 줄로이 케미로 만든 반짝이 그 속에 있는 그런 녀석이에요. 조항이 좋다 안 좋다 하시니까 나름 준비를 했는데 돼 해가지고 폭염 속에는 안하겠다 술절을 안하겠다 해가지고 안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 종류는 날물이죠 날물의 일출 전 여기 있다면 쏟아져야 될 시간인데 아직도 초할물 어, 아이고 벌리면 안 되는데 채비 하나 뜯기고 시작하나요 이거? 오, 빠졌어. 반대편에 잘 나오네. 아, 하거 미끌린 탈출을 해야지. 한방에 데미지가 큰데요. 어, 벌써 두두 수째예요? 두저 사장님만 두 수째. 난리 났어 반대편에. <웃음> 어. 응? 어. 나오긴 나와요. 이.. 이쪽 라인만 죽었어 흔들어 흔들어 잘 흔들어 예예 예. 어. 자 배에서 여러 마리 나왔는데 첫 포인트에서는 저는 못 잡았습니다 이쪽 라인이 환경이 열악한데 햇빛도 찍고 질 넣고 자 반짝이 안 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떠들어요. 오늘 아침에 볼 때가 굉장히 좋았죠 오늘 산물에다가 동뜨기 전에 초날물 상황이었는데 두 종류는 대표적으로 날물어종이라 그때 많은 마리수가 나왔어야 하는데 전체에서 열 마리 정도가 안 나온 것 같아요 힘든 낚시가 될것 같습니다 구스레기 가져왔는데 후기 커서 그런지 계속 꺼냅니다 느낌은 수천되 구스레기만 떨어졌네 자 있는거 다 써주겠어 큰 거네. 800, 800 정도 되겠네. 예, yeah. 한수 하셨어. 어우, 800 정도 되겠어. 와, 저런 게 무너지. 와, 뭐 통발인 줄 알았어. 도망가요, 도망가, 도망가. 사예사이즈를장원 <웃음> 하셨어 그만하고 가야되겠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전 계속 안 올라오길래 통발인가 <웃음> 그랬어요 처죠맞죠 <웃음> <웃음> 맞죠? 오, 개시하셨어.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아요. 히트. 오, 개시 정도가 아니에요, 와. 와, 축하드립니다, 이야. 푸고계세요어이 저런 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 적조가 생기면 그 지역은 바다물 속에 산소량 없어서 숨못 쉬니까. 조 종류 중에 산소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문어인데 그 적조 발생지역이 아예 내만이라든가 뭐 중내만이 그, 그게 아니고 중내만 보다 조금 더바깥쪽에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그거 기준으로 아예 내만으로 붙든가 먼바다로 나가든가 하는데 지금 선장님께서 숨치기 수준은 아닌데 아예 내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딱 8월 말 하순 대쯤에 나오는 사이즈 녀석들이 나오는 아저 사장님 자리 뺏어가지고 네저 자리에서 해야 되겠어 네 그래야 되겠어 아 안나오는 자리에요 안나온 자리에요? 아이 바동산 사장님도 지금 여기서 있는데뭐아나오못 잡았다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웃음> 돌멩이만 세우고 한 어? 그럼 아직 게시 못하신거예요 저하 똑같으시네 잘잡어기 어. 저희 바동산 사장님이 와서 그래요 영업방에 어. <웃음> 영업방에 어 바동산 사장님이신데 대표적인 꽝조사죠 한 마리쯤 올 때가 됐는데 아 거의 3시간될 동안 한 마리를 못 건졌으니 제가 자리를 앞쪽으로 옮겼습니다 사무장님 자리를 뺏어가지고 앞쪽으로 왔는데 한눈에 다 보이네요 역시 누군가 한번 건지시는 거 보면 한 마리 왔습니다 예, 오이무너면 사이즈 좋아 이아어와 예. 어. 2kg짜리인데 이거 와환장가시겠네 와. <웃음> 야 이런 후킹도 확 세게 했는데 아이야 아, 고기 초기 설리던지 예, 아, 아, 아 후킹도 제대로 했는데 네 이거 맞가요 음, 음, 음. <웃음> <웃음> 적조 분석하고 온 놈인데 아나 참나 이거 몸매가 보라잖아 <웃음> <웃음> 광주꽝사라고 했더니 인지공격하네 어? 아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 아니야 이거 <웃음> 히트 아이 훅킹 제대로 했는데 오오오 오! 오! 오! 됐어 됐어 됐어 흐지잡았다 그 <웃음> 네. <웃음> 아 개시 축하드립니다 이제 시작이네 이 <웃음> 아참손맞아 왔는데 아또 시청자님들 뭐라고 하시겠네 응? 뭐 걸림.. 걸림이있어예 밑걸림 빠졌어 아 어제 여수 쪽은 치기라도 남았던데 선생님 제자리 오셔갖고 한 마리 못 잡으셨죠? <웃음> 손만만 한번 봤는데 넣쳤습니다. 킬로짜리였는데 <웃음> 아 이런. 어? 오오 아. 짜고 아, 빠졌어? 빠졌어? 아, 다 아유 역시 꽝조사는 어쩔 수 없어 <목소리> 광따든물어도 똑같고 만아주 그냥 돌 걸렸다니까 정쳤어 돌멩이 같기도 한데오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이 방생 사이즈인데 이거 아니, 아 방생이요 아, 방생 네. 조용히 네, 살려주세요 네. <웃음> 방생 안 되죠 그리. 아니 이게 4 0 0 g 안돼 아이 그래도 왜왜 그, 인간적으로 왜? 뭐, 그러면 안 돼요 뭐, 뭐. 아참 <웃음> 진짜로 아 라면 먹을 때 끓이면 네4 0 0 g 안돼 400에 400. 400. <웃음> <웃음> 나도 빵인데. 히트! <웃음> <웃음> 오, 와, 사장님. 원래 저, 저쪽 사장님께서 제일 많이 잡으신 줄 알았더니. 여기 사장님이 제일 잘 잡으시네. 사장님, 취지 한번 해주세요. <웃음> 건닝을 해야되는데 아씨치겠 진짜 있어있어 없는게 아니에요 놓 쳤다니깐 혼자 너가야 있긴 있죠? <웃음> 진짜 쭈꾸미네 <진짜> <웃음> 거기다 놓고 또 접을려고 하지흐흐흐 <웃음> 조류가 이렇게 되니까 재미지 <웃음> 고거 <웃음> 있긴 있습니다 누나가 섞여 나오네요 와우 사장님 캐스팅 잘한다 잡지 못 못해 하여튼 다 잘해 다회도잘 뜨고 형두치 어디 가서 명함 <웃음> 내밀지 마 그러니까. <웃음> 아, 막판에 그래도 한 마리 잡았잖아 아니, 나는 매주를 근데 <웃음> 히트. 나이스. 자, 사이즈는 고마워. 합니다 200g짜리 월 달에 음. 두0계저에아요 200g짜리 나왔는데 네, 200g짜리. 2 0 0 g 짜 아, 이 웃지도 못하는 게 이거. 웃지는구나. <웃음> 웃기나고. <웃음> <웃음> 감원 잘됐다. 쓰레기만 건져올는쓰 문어. 낚시 삼남한상을 다 보여주세요. 오늘 잡자 사장님 한 마리 드려야겠어. 되 <웃음> 진 이거 방색사이즈긴 한데 뒤에 사장님께서 아니, 못 잡으셔 가지고 <웃음> 아이 멘트 하고 있잖아 멘트 죄송하다고 하고 여기 사장님 못 잡으셔 갖고 여기 사장님 드려야 되겠어 그래. 네. 어, 사장님 망어디있어요 라면에 넣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라면에다가 문어 하나 넣는 순간 라면이 8 0 0 0원으로넣은거 <웃음> 자, 어쩔 수 없네요. 뒤에 사장님께서, 아직, 계실 못하셔가지고. 오, 왔어? 히트! 뚫으 에이, 돌이네. 박았어, 박았어? <웃음> 오, 뚫으체! 이야, 제대로 한 마리 잡았네. 아. 얘가 또 효과가 있네. <웃음> 밖을 하시는 구나 어요오 이야 대단하신백 하하하하 아는데와자부탁하게 태풍만 잘 지나가면 여수의 문어가 다시 탈어날겁니다 경기권 지금 날씨 장난 아니네 비오고 막 천둥 치고 혼자서 열 마리 잡고 와 사이즈도 큰거 잡으셨어 열 마리 내시겠다 어 히트다 어어 뭔지 몰라도 어 꾹꾹했어 꾹꾹했어 카메라 찍어 <웃음> 카메라 <웃음> 카메라 그렇지. 오 사이즈 되는거 같은데? 됐어 오 괜찮아 괜찮아 아, 예, 예 한번 찍어주셔야 될거같아 개시하셨어 <웃음> 생방송으로 빨리 <웃음> 생방송 야, 여, 여, 여아잘 축하드립니다 고 있어 가 찍어 우리 아줌마한테 이고 <웃음> 인증샷뿐에 <인딩샵을> 잡았어 살을 줄꺼야 돼자자 진짜? 오오! 네, <웃음> 꽝조사! <웃음> 꽝조사가 잡는 문어 뜰채! 뜰채 있어야 할것 같아 어 박았어 한번박어 뜰채 있어야 건져 여기 없으면 떨어져 아이 라운드형 감싸고 해 엄지손가락으로 그렇지 아니 내애초거아어 네, 괜찮아 괜찮아 아, 에이, 요 자리가 괜찮아 난... 괜찮아 어우 사장님이랑 비슷한 사이즈 사장님께 조금, 안... 조금 더 컸는데? 아이 꽝조사한테 밀리면 안되는데 이거 이 아, 아, 자리가 딱그 <웃음> 자리인데 <웃음> <자리에 웃음> <가신데. 웃음> <웃음> <웃음> 나오는 자리야 이제 예 네, 나와 나와 남들이 훑지 않은대로 <웃음> 아 이거 한마리는 챙겨가야되는데 이거 아유, 사이즈가 안나오네 물좀 드릴까요? 물? 선생님 물? 문어 나왔어요 문어 이거 어 탈락했다 아 저거 내같아 그죠? 네 내꺼같아 혹시 네, 네, 네, 네. 그, 혹시 저기 블로그 올리지 않아요. 아니 블로그는 거의 안 아니, 올리고 목 소리가 그 우리 아, 우 학생 목소리가 똑같아. 아, 근데 목소리가 비슷해 가지고 아, 인가해 <웃음> 예. 가지고. 맞습니다. 예, 달닮이네 거기입니다. 지금 밀도 보고 있는데 예. 열심히 보셨네요 아, 친구 계시네요. 예, 예. 아, 못 봤네. 자기 모습 뭐야? 친구네. 어, 예. 목소리만 몸매가, 몸매가 비슷하잖아. 곰탱이 몸매로. 목소리만 들었지. 몸매는 <웃음> 아니, 살좀 빼고, 자꾸 시청자님들한테 들켜야 되는데, <웃음> 살도 안 빼고, 이거. 집이 <웃음> 안산이니? 예, 예, 안산, 안사, 안산입니다. 정영반도 안산인데, 작년에 그 삼천포, 어, 그 대회 때 정영반을 알게 돼가지고, 꾸준히 출처 좀 나가면 타고 다니고 하죠. 사장님, 문어 낚시 자주 다니세요? 작년에, 작년에 처음 해봤어요. 문어를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잘 잡으세요? 아니, 근데 운이 좋아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아파서 다리를 떼자 했잖아요 네 여한테 대교요네 그런데 저는 다산 마리 잡았는데 음, 조그만거 예. 와이프가 키노크만 4마리였어요 오오오오오 사모님께서요? 네 이야 사모님께 집에서 예. 재미가 없잖아요 한경들이 절대로 맺는거야 <웃음> 아 이것도 만드신거예요아 이거 살았어요 아 저기 반을 잘라가지고 꼴뚜기로, 본드를 붙여가지고 집에서 할게 없으니까는. 아저 저하고 비슷한 스타일이시네 네. 예, 이것도 하나 해보시고. 네 예, 그냥 해본 거예요. 예. 이런 걸로 잡으시면 훨씬 더 재밌어요. 꼭 많이 는다기 보다는. 예. 자작이 취미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예, 예. 그걸로 또 잡으면 또 굉장히 예, 재밌어가지고. 애기만 터져 나가게 해놨어. 네? 예? 애기만 타져나가아 작은거 아 작은거 아 작은거도래 네. 이게 미끌리수미끌리많이아예 생각을 많이 하서와이 아. 고민하시는 흔적이 굉장히 많네 우리는 귀찮아서 이렇게 시간 자면 사진 한번 찍어도 돼요? 예? 사진 한번 찍어도 돼요? 저저 아, 아. 저 이렇게 한번 찍어도 될까요? 그러면? 아, 아, 아. 아, 아, 아. 여유주 사람도 안 해요 아, 아. 아, 아. 고맙습니다 밥 먹자! 앞에 열분 뒤에 열 분이요 예 감사합니다 아 밥맛도 꿀맛이네 이따가 이거 끝나고요 응 이게 더 맛있어 음 그걸한번 드셔보시면, 아 방향에 그대로 내려올지도 몰라요. 얼마 전타지만찜통면은 그럼요. 저희 현기증 때문에 쓰러질 뻔했대, 삼촌포에서. 이래피싱 거기 타고 관찰 뻔했어, 진짜로. 어우, 뒤편에 계속 나오네. 그러게요. 뒤에가 포인트인가 그러네 진짜 히트! 오! 힘이다보어 입질이 뒤편에만 있어 어? 선장장님한 마리 잡으셨어 <웃음> 저쪽은 다지마 어? 오 뒤에 왜 이렇게 입질 열어 히트 히트! 니는 뭐든지 다 걸리는구나 마르네 <웃음> 다시마에 히트 왔어 왔어 꾹꾹 박잖아 야야 떨어진다 떨어진다 천천히 천천히 히트 아니 박았, 물체! 박았어 박았어 꿀채 꾹꾹 한번 했어 발 떨어지기 직전에 더블이 트 2! 채 2! 채 2! 채 2! 채 2! 채 2! 2! 2! 2! 아이고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설치하게 안하여 갔네 오 또이트 기왜 그래요? 어? 어? 오 이거 심상치 않아요? 돌 떨어졌어 네. 오 아닌데 문어 맞는데? 예 네. 꾹꾹 하, 하잖아요 지금도 문어인데 네. 어 잡으셨어 네. 어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자거 이거. 이거. 아거태우니까이기타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이차 따라잡히네 진짜 꽝주산태도 따라잡히네 이거 애기 바꾸자마자 물었어 보자 어떤건가 돌이지 뭐 애기 <웃음> 바꾸자마자 멋진 돌을 걸었어 나로 올라가야 돼야너 콘크리트야 이또 일반 돌도 아니고 잘먹네나돌 다섯 개 끄내고 나서 물 몇번 떠들고 나면 나와요 <웃음> 박카지도 <웃음> 아니고 사무장님 <웃음> 저기 좀 도와주세요 저저 통발같은데? 통발 아니에요 통발? 통발이에요 통발? 예? 통발? 통발 아니에요 아 물. 물. <웃음> 어차피 아니야, 아니아니저저저겹저겹푸 아니, 잘라. 아니아니아저점거잠 저기, 저이 저기, 이대로 계 저기, 저푸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어 저기, 비 진짜 튼튼한 튼기저일저이 저기, 저기, 데기저 진짜 기 저기, 저기, 저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가셨어요. <웃음> 큰것 같은데? 안 올라와. 큰것 같아요. 오, 뭐야? 크다. 그다 어, kilo kilo. 키로. 아, k 로는 아니네. 와, 물속있으 k i 킬 o 처럼 보였어. 와 이게 문는데안 딸려오네 <웃음> 아이고 합사 좋은거 같은데 올라온다. 어? 이거 통발 아니에요? 통발인지 키업꾼문어인지대학문어야 대학문허 문허 면 난리 났어 야 오늘 통발 안 잡나 했더니 어아 이런 <웃음> 밑에 걸리자마자 야 올라온다 저기 보인다 뭘까요 이게 <웃음> 와뭘 보인다 뭘 보인다 아이고참 문어 들었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웃음> 애기도 많네 이거 <애기도. 웃음> 어, 애기 가고 애기 낚시나요 그래 여기 그래요 네 문어래도 들어야지 이거. 오. 오. 와, 문어도 없네 이거. 이거 사장님 거네. 아, 와. 아, 비싼 거걸리셨어 비싼 거. 테비 하나 그래도. <웃음> 네가. 네 바닥 바닥대가. 오. 오 히트. 히트 많이 해. 시청자님 히트요. 잡아들이기는커녕 와우, wow, 와. Wow. 자, 우리 시청자님 여덟 마리 잡으셨답니다. 저 <웃음> 저기 사장님 있잖아요, 가동사장님. 아 내기 할걸 아. 아 막판에 한마리 왔어 아참예아이고안 좋아 예. 아, 이거, 이거. 손으로 아, 그 때문에 안보이는데 예 오, 아이고 참자 <웃음> 이거 딱딱오 아니 손만 아, 어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럴게요. 저 아이스박스에 좀 넣어주세요 시청자님 야 라면 사이즈 제일 맛있한 마리 더 잡아서 열 마리 채워드려야 되는데 여덟 마리 잡으셨대? 아참 됐어 지구 아니야 지구? 지구랑 같이 있는 것 같아. 에이인이랑 지구랑 같이 있어. 랜딩만 되면. 돼. 그럼 쳐봐. 아, 랜딩만 되면 돼. 아내 머리에서 그래도. 아 찰기가 터지나. 아 터졌다. 아 이투. 아. 진짜? 진짜 신것 같아. 아니야 이겼어 이겼어. 아니야.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초리 때 초리 때. 쭈꾸미 한 마리라도 돼 만원빵 만원빵 아니 아니요 박았대니까리때 움직이는 아니, 거 보면 알잖아 쭈꾸미라도 올라오면 만원빵이야 아 이거 내돌이만 요만한 돌이 <웃음> <웃음> 고기 <웃음> 껍질이니 <있니> 이게. <웃음> 자, 일단 바동선 사장님보다는 두배 잡았습니다. 어디 두 마리, 두 마리 조사가. <웃음> 집중하는데 방해하지 말래. <웃음> 하늘과 구름과 바다 와 딱딱 요거네요. 정치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비록 조가는 네마리네마리여지 못했지만은 한마리 시청자님 잡아드리고 저는 꽃바람 쐬러 왔어요 즐겁게 낚시하고 시청자님도 됐고 재밌게 놀다 갑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